우리 인사 이번에 약간 올다에 갈게. 올다에 어떻게 가는? 인사는 되게 예절이 좋아 보이죠. 아, 진호가 치면 자연스럽게 올드해져. 진호야 너가 좀해줘라 내가 하면 올드해져. 진 아, 너가 그냥. <웃음> 너가 너가 그냥 리드하면은 자연스럽게 되느냐. 네. 그럼 아, 이제 저희가 고인 세븐틴. <웃음> 이제 저희가 <웃음> <이거지>. 고인. <고잉 웃음> 네 고인 세븐틴을 아, 또 한번 아, 촬영을 아, 할 텐데 이번에 조금 색다릅니다아 이거다, 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좀색달라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라는 주제로 저희가 고를 텐데 그 고르는 걸. 그냥 오르면 재미없잖아요 아아 그렇잖아요 어 저기 보이시면 총이 있어요 어, 네 저기 보이시면 그 총인데 그 총으로 감사하는 아자 여기 편집해 주고뭘 원래 이렇인사 한번 할게요 네 선생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녕하세요선하시던 얘기 님안녕하서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웃음> 랜덤으로 쏴지 고르시면 고 돼요 아 룰렛, 룰렛이죠 네, 룰렛이 있으니까 근데 그잘 모르는 거 같은데요 네. 네. 저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네. 네. 뭐 확실히 방금, 방금 MC를 맡은 거라서 잘 알지 못해요 팀이 나뉘어지나요? 어... 그런다고 들었어요 <웃음> <웃음> 눈썹이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풍문으로 <웃음> 듣는 거죠 <웃음> 스파이더 너또 뭐하냐 어, 스파이더 거미 아니야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어, 세븐틴 체육 솔로 믹스테이 프 스파이더 호시 입니다 아~! 최초는 아니죠 최초 아니죠 <웃음> 원래 신곡 콤보 한 번씩 해야 돼요 어, 선공개 네. 춤안 되죠 화장실 다녀야 돼 싸비 한 번만 보여주시고 바로 가세요 싸비하면 쌀것 같아요 진 그래서 아까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왜 이렇게 안 <웃음> 좋나 했는데 왠지 왜 이렇게 아, 표정이 안 좋나 했거든 어, 촬영 들어가면서 이야 하면서 야, 시작해야 야, 되는데 어. 마이크 끄고 가라 아니 근데 아니, 우리가 아니, 오랜만에, 오랜만에 고잉 세븐틴, 세븐틴 촬영하잖아요 <웃음> 저희요? 어떻게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룰렛 아이디어는 누가 내셨죠? 옛날 고잉에서 정한 형이 했던 얘기 아니야? 구고잉에서 얘기했던 거. 구고잉 구고잉 아, 맞네 아, 야, 진짜 아, 아, 아, 그래. 아, 그래도 안 죽었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 네, 좋죠 짜잔 아. 아, 네, 자, 그래서 바로 룰레 한번 쏴보시죠 아, 좋아요, 좋아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뭐 아, 아, 여기도 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웅장한데 안 웅장하다 문제 아냐? 뭔지 알아? 야, 저거 좀, 야, 프린트로 해서 넣던가야 글씨로 진짜 저렇게 멋없어 보인다, 야 어,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지 네, 네, 되게 열심히 준비한 아, 데 아, 아, 아니 네.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 말하게 된 계기가 우리, 우리의 추억이 2년이 됐는데 당신 글씨체 좋다고 에? 좋았어요 저도 어. 좋아요 사실 좋은데 <웃음> 저 별로 안 싫어요 저렇게 은거 아, 어쨌든 뭐 세개가 있네요 저기 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네. 있겠다, 대충 재밌다 신사옥에서가 약간 너무 좁으니까 약간 신사옥 시혁님 방에서 막 이런 거. 야 근데 신사옥이 <웃음> 진짜 좋았던 게저희 퇴근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네. 생각을 해 봐. 오히려 어. 산보다 신사옥이 더 끔찍해.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로비그 담당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서 리코더를 부대데 갑자기 리코더를 야 <웃음> 처음 <웃음> 네. 뵀는데 안녕하세요. 츠 기억할 거 같은데. 음상이 빵남치아 저거인 건. 되게 어려운 게 봐봐. 리코더로 할아버지의 11개월을 완주를 잘도 어렵고 <웃음> 어, 웃지 않고도 어렵고 어. 그냥 뭐 좋은 게없네 이게 호텔 스위트룸에서 풍족한 식사를 잘 하는 게 가장 좋네요. 자, 좋아, 아, 그냥, 그냥 그렇네. 생각하지 그렇네. 말고 빨리 해봅시다. 어, 어, 어, 어디 어디서요? 여기서 쏜 아니야? 여기서 쏘라고? 그러니까 <웃음> 못맞추면산 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쏜다고? <웃음> 어. 야, 총 들고 <웃음> 총총총 이거 걸어줘. 총총 이거... 총. 그걸 받아주네요. <웃음> 저 돌아가요? 누가 돌리래요? 어, 네, 네. 명호, 명호 돌려줘요. 네와 진짜? 로나아이대에서 텐텐텐 쌌던 사람인데? 그거 2년 전 얘기잖아 맞아요 근데 퇴근하면서 분량도 없어지는 그런 거잖아 <웃음> 다행히 얼마예요? 이회다 혹시 만원 되면 오. 기회 한번더주나아 아, 게요 눌렛 이 돌려주세요 와. 와 이거를 퇴퇴퇴 어, 퇴퇴퇴퇴 오! 오. 오. 아, 맞습니다. 뭐야. 학종이로 종약을 이 접어 이 유리병 가득, 가득 채우기! 우와! 아, 학종이, 학종이 이만하잖아 이만하잖아 북한산 2kg 중턱에서, 중턱에서, 중턱에서, 중턱에서 저거 만들어도 진짜 웃기겠다 그래서 <웃음> 학종이 접는 것도 아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기 나가다뚝 떨어질 아, 줄 알았는데 이거, 야 이거 아. 야 가자 갈게요 어디서? 렌즈가 아침 퇴근 어디서? 어디서? 아, 다시 써야돼요. 다시 써야돼요. 한번더돌려주세요 아, 제발, 고프로 맞아라. 아, 제발요. 아, 어, 어. 아, 어, 어. 와, 호텔 스위트룸이다. 아, 아, 스위트룸이래. 아. 아. 아. 너무 좋겠다. 아, 오케이. 야, 다음 순간이 여기 <웃음> <미안>. 무조건 <웃음> 빨간색을 조금이라도 걸치면 퇴근인거지? 그치, 그치. 여기 동그라미 안은 아니야? 빨간색만 맞춰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돌아가면 어떡해? <웃음> 그러면 그거지. 그쪽인거지. 아, 그렇지 그렇게 하자. 어, 그렇지, 그렇지. 주세요. 발사해 주세요. 준비하시고 어. 조심해 주세요. 아, 오. 아, 뭐야, 뭐야. 와, 똑같이. 한쪽이랑 좋은데 한쪽이 한쪽이. 한쪽이. 한쪽이. 아, 제일 싫어. 아, 제일 싫어. 와. 아, 제일 싫어. 야, 어디서가 나지 남았습니까? 아, 무알콜 막주 먹고 아이고. 싶었는데. 호텔 레벨 김민기랑 네. 팀인 거지? 바로바로 바로 갑시다. 이거. 호텔. 오. 어. 무 어, 홀 네, 호텔? 그쵸, 와, 공포다. 아니다. 인천 공항 가야 돼. <웃음> 인천 공항 <웃음> <인천공항 웃음> 가야 돼. 향기가 <웃음> 향기가 <인천공항 웃음> <인천공항 웃음> 난다는 거부터 <웃음> 말이에요? <그냥> 인천 공항 <웃음> 가면 되는 거야. 아, <웃음> 제일 싫어. <웃음> 와, 김포공항도 이거 <웃음> 인천 공항이야. 와, 진짜 멀다. 와. 알겠습니다. 자, 명호 형이 제일 고생하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좀 높게 해야 돼. 와우. 좀 높게 해야 돼. 와우. 어, 북한산. 북한산. 어린 시절 회상하면 오, 오, 오, 오, 네. 오 재밌겠다 오 네. 재밌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회상 어, 한번 풍선, 해야지 북한산 북한산 아니야 이거 신사옥에서만 신사 재밌는 거지 직원분들 있는 데서 북한산 북한산 신사옥에 괜찮아 나는 그 사람들 이랑 같이 할수 있어 빨리 끝나겠다 아 신사옥에서 할수 있어 아 진짜 웃겨 근데 문어 콘티 나만 나만 걸리면 나 혼자 해야 되잖아 좀 위로 써야 돼요. 오? 네, 됐다 네, 학종이다 스위트룩, 스위트룩 수위트룩. 자, 학종이 빨리 나 스위트룩, 스위트룩 팀원을 모아야 되지 아, 빨리 스위트룩 갈수 있으면 제발 인천공항만 아니겠어요 <웃음> 과연 스위트룩 갈수 있을까요? 네, 에스쿱스, 국산산 <웃음> 가자 인천공항, 시탄 아! 인천공항, 시탄소요 아! 아! 호텔이다 자, 민기 에스쿱스 아, 스위 고생 좀 해야 오, 되는데 오, 오, 오, 오. 위치는 한 팀당 4명씩밖에 안 되는 거죠? 아 몰려 더? 야 그럼 다 같이 학종이 접자 스위트 룸에서 야 ]에서. 혼자 북한산 가면 왜... 금방 접어 열심히 접으면 어? 야 풍족한 식사를 이만큼 해줬네 아, <웃음> 아, 나이스 어, 뭐야 야잘 맞춘다 박종이 왜 이렇게 타율이 야, 좋아? 스위트 자, 북한산. 북한산. 야 와, 그냥, 그냥, 그냥. 어, 그냥, 그냥. 아, 스위트 룸자 북한산 북한야 인천공항 과연 인천공항 북한산? 스위트 룸으와 슈화야 과연 인천공항 북한산? 북한산이다. <웃음> <웃음> 와! 와! <웃음> 북다 <웃음> 좋아, 좋아! 북한산 좋아! <웃음> 아, 어. 북한산 다람쥐란 말이야. l e DK! DK! DK! d 이 DK! DK! d DK! DK! 가자 DK! DK! 리 k DK! DK! DK! DK! DK! DK! d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동현 북한산 가자 어디 가든 웃겨 북한산 싫어 완주를 완주를 어떤 운명이었을까? 북한산 진상입니다 선발봤어 아, 아, 어, 아까부터 선발보 있없어 아. 아, 북한산 싫어 아, 근데 나도 선발보는 아, 아,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넌 이만큼 떨어져, 떨어져 있 아, <웃음> 아, 그래. 동현아 북한산 같이 가줘 북한산에서 빨리 간다 북한산 와, 내가 옆에서 아주 연주를 그냥 기깔나게 해줄게잉 가자 문준이 여성... 오, 멋있게 해볼게 네어 좋아 어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오, 자진 좋아. 자진 자진 좋아. 오, 오 좋아 우와, 우와 좋았어. 아까워 자세 좋아 우와 진짜 아, 아, 진짜 아 깜빡 깜빡. 어 우와 진짜 아까워 가장 근접했어 무걸골째 어깨 나랑 같이 하자 춤사업 걸리면 정환이 형이랑 같이 한다 오 됐지 잘 쏜다 어디야? 호텔 스위트 룸 북한산?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있어 안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 아니 호텔, 호텔, 호텔. 아 아니 아니 아, 야 호텔 호 아니 텔 호텔, 니안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나랑 같이 하자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오 아니 아아아오 와, 어, 아, 야, 하! 카메라 맞았어!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저 빨간색만이야, 빨간색만. 아, 설명 Warrior. 잘 들으실게요. 어. 됐어요. 오와, 어. 어, 아, 좋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재미없어요. 버수 스위트로 많다. 아니, 북한산 조슈아 혼자 가면 또 웃길 것 같아. 난 차라리 북한산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래. 아, 디노 머리 많이 자랐다! 가자! 디노 머리. 다시 한 번, 빨리, 바로바로. 위 이거 한번 더, 빨리. 한손 하는 거 이게 저 아, 왜, 왜 이렇게 못 쏴는 아, 거야? 아니 위로하고 있어 아, 마음을 아, 너무 마음이 아. 너무 삐딱해 위로. 위로 위로. 아 위로하라니까? <웃음> 아니, 위로하고 아 위로하고 있어 아, 위로하고 있잖아 그는왜 이렇게 센 거야? 야, 까치발이라도 좀들어봐야애 죽겄다 아 위로 하라니까 아, 아, 이것도 제주다부순고 얼굴이라 생각하고 쏴?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흑노릇 <웃음> 빼고는 버릇하는 거야 <웃음> <웃음> 됐다. 아, 와, 알코올 맥주를 마시면 됐다. 취한 듯 아련한 취한 듯. 이거 이거 제일 어, 가능하겠다, 잘 어울려. 뭐야, 미어만 말은. 야, 미어만 말은요 어. 야, 이미 디노 거 하는 사람은 이미 벌칙이야. 디노랑 어. 같이 쳐. 아, 인천공항 어. 가라. 인천공항 한번 가자. 산이라. 이런. 됐다. 와. 산. 그거죠. 산. 괜찮은데? 야, 북한산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전달. 그부터 쏘시겠다 유지 형 리코더 관심 없나? 장단을 당신 장단을 악기 관심 많은 있어. 텐데 가자 바로 가자 리코더! 아, 그래. 와한번 아, 이렇게 쏴야지 당신 리코더 리코더 어, 야, 오 진짜. 리코더! 아, 리코더 아, 리코더. 곡 리코더 둘이 화합 맞춰 어디 가상 우지 형근 뭔가 우지 형 웃기는데 나올 것 같아 제발 와 북극화상이다 진짜 와 호텔이야, 호텔이야. 오 게임이야. 나랑 똑같아 오오오오 어, 야 우리야 진짜 선발봤다 어,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에이, 에이 무슨 하하하 <웃음> 지정해 <웃음> <웃음> 나 아까 밟았냐 진짜? 어너 많이 밟았어 너는, 너는 아니 밟았어 아래 이렇게 밟았어 아, 아 빨간색 사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예스 오안돼네 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 를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버호나 형이랑 신사옥 가자 야 호텔에서 나랑 하자 아 신사옥? 나 진짜 신사옥만 피하고 싶어 왜왜왜 왜. <웃음> 아까부터 진짜 싫어했어 그냥 별거 아닌데 버음에 감성이 있나 봐 네. 나랑 나랑 호텔에서 나랑해 나랑, 해. 나랑 어, 가자 미성 <웃음> <웃음> 속상하다 오늘 북한산 가자 <웃음> 야, 근데 어디 가든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호, 그냥 호텔에서 무공황해 그래, 신석만 좀 같이 가줄 사람 한 명만 아, 조슈아 제발 혼자 가라 <웃음> <웃음> 너무 좋다, <웃음> 와, 뭐야? <웃음> 알아? 커피를 들고 따자자자자 <웃음> <웃음> 이것이 여유구나 와, <우와>, 잘 어울려 <웃음> <웃음> 아, 북한산 이거 괜찮아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오! 어, 오! 북한산, 어, 어, 어,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오늘의 주인공은 모두다! 너의 운명이야! 북한산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음, 철이 없었죠. 형이랑 묵은 할것 없이 해봐요. 어? 같이 하 같이 하자. 랑신사 오, 신사옥. 신사옥케이 오케이, 오케시면서이 오케이, 북이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리친구 하나만 어, 하나 어, 하나. 하나 아, 원주. 더. 도 하나만 더. 이 하나만 더. 1 친구도 하나 더. 나만 더. 더. 이이다 인천공항 만천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 참, 끝났어 다? 자그이 친구도 하나만 더. 이 친구도 하이 친구도 아나이친구 오케이 무엇 오! 오! 그 그러면 은 잘은 어떻게 카운트를 하죠? 잘 못하면 카운트가 잘못 되는 건가요? 잘 못하면 아 카운트야그럼 뭐? ASMR인데 리코더를 하면 그냥 해야지 ASMR로 그거 일단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안 거야? 거야? 막 무궁화 꽃이는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웃음> 오, 너무 좋다 너 아련한 얘기 한번 하면 끝이잖아 <웃음> 그럼 우리 음. 심으면 되잖아 구성 얘기하면 야, 끝이야? 좋다. 야 누구부터 할래요? 누구부터 할래요? 어, 우리 팀부터 하자 저기부터 저기, 그냥 쭉 야, 지나가시죠 인생다 걸렸다 뭐쓸 거야? 쿱스야 가자 할수 있어? 나 5초 정적 쿱스 형 5초 정적? 어, 어. 개성 말해야 되잖아 아, 근데 어. 그거를 어. 뭐 예측한다고 그래. 맞출 수 있냐 어. 자 호텔 스위트룸에서 팀 5초 정적을 하자 갑니다 우리는 나쁘지 않아 을 텐데 간다 오. 와우지야아 제일 어렵다 뭐요? 우지않고 이제 사람도 많은데 웃음 참기 웃음 참기 우리 학종이는 괜찮아 말안 하고 웃겨 죽기만 할다고 형들이 안 웃으면 돼 에잇 에잇 아니 웃지 않고 소리 만나면 글려. 되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인천공원팀 저희 압니다 봐주세요 5초, 아, 5초 이상 정작군지 말을 계속 하면 아, 돼요 말 없는데요 기회 힘들겠다 승관이가 계속 하겠는데 승관이가 오토 달리겠는데 입에? <웃음> 우리 신사옥에서요 신사옥에서 신사옥에서 아, 팀자 하이브로 가시죠 와우 아이 그렇지 잘하면 되는 거야 우리 잘하는 거아 우리 잘하는 거아 약간 애매한 그래. 게딱 그게... 반이거든 에이 야 폴즈야 이거 어떻게 딱 반이니 우리 발로 <웃음> 하자 하는 거야 아이 옮기지 마 옮기지 마아 정확히 반이 없어 근데 이거 진짜 중앙이야 진짜 딱 반이야 야 다시 다시 다시 나 우리 멤버들 이래서 좋아 냉정하잖아 사람이 정확해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잘 되는 걸못 보는 거지 하나 둘셋자 신사옥 팀 ASMR 엠 스타일로 화면들 우리는 괜찮아. 너 그냥 어. 아, 그거지. 가면 되고. 괜찮아. 어. 야, 북한산은 돌리지 말게돌리지 말고 쫄자 그냥. 어, 북한산 그냥 아무나 해. 뭐. 왜? 그냥 한 돌리 돌리자. 돌리자. 야, 근데 북한산인데 5초 이상 정적 금지오면은 힘든데도 <웃음> 아 진짜 하게. <웃음> 5초 이상 정적 금지. 진짜 못 뽑고 싶어. 이중상이 아, 아닌데. 뭐안 풀고 오초 아, 이상 정적금지 5초 이상 5초 이상 네, 네 그냥 운에 맡겨 운에 맡겨 운에 맡겨 아 오늘 조슈의 운은 5초 이상 5초 이상 아, 5초 이상, 아, 이상. 아, 이상. 우참이다 어렵다 웃음이 안 나올 것 같긴 해데안 아, 나올 것 같아 같... 옆에서 어, 원우가 응, 이 없었죠 다 <웃음> <웃음> <웃음> <없었죠. 웃음> <줄이 없었죠. 웃음> 이렇게 저희가 다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팀마다 뭔지 하나씩 어, 말하면서, 네, 한번 정리를 지사, 해볼까요? 자, 인천항팀이 어. 뭐예요? <목소리> 아니 이거 약간 색다른 콘텐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어떻게 해서 카운터 이제 해가 지는 고지 팀은 여기 다시 오는 거죠 아, 아, 아 어떻게는 네. 가는 도중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호텔 스위트룸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스위트룸 들어갈 때부터인가요? 아, 오케이 저희도 북한산 예, 예, 예, 도착하면 오지 않는 건가요? 가는, 도중에도, 가는 도중에도. 아, 도중에도 아 지금부터 이제 시작 바로 자 아무튼 각자 자기 그거에서 잘 하시고 오세요 네. 저, 저 저희는 네. 이따가 뵐게요, 다들 아, 오늘 안 뵙겠구나. 네. 다음 뵐게요. 네. 그럼 카운트 결과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진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아, 아 좋아요 화장 다 지웠는데 막또 와야 되고 화장 지운 상태로 해도 되잖아 근데 상관 없지 어. 어, 진짜로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네, 약간의 문제니까 <웃음> 아무튼 막 이거 카운트 가지고 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아 진짜 그래. 냉정하게 아니야. 하셔야 돼요 카운트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기 알려주지 않기 아 진짜 약속해요 아, 저 진짜 진짜요 네. 네 다들 모세요 하시게 잘 하시게 이모나 잘하시고 자 맥주 잘 드시고 잘 드시게 아아 열받아 아 열받아 진짜 뜬뜬 아, 아. 지금도 웃지 않는 게나 우리의 음. 컨셉이야. 음. 나 진짜 웃지 않을 거 하나 진짜. 웃지마 진짜 나 진짜 안 웃는다 난나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나 출발에 다짐할 거야. 레드카페 뒤를 줘. 내일은 잘 나갈 거야. 좀차타는 순간 그거잖아. 응. 음. 오초 그, 정적 잘할 수 있겠지? 아 맞네 오초 정적. 아차 아. 타면 AS 아인 거잖아? 맞아 맞아. 자 이제부터 어, 맞아, 맞아. 이제부터 ASMR이요. 삼연일 ASMR이야. 다음. 어? <웃음>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웃음> 정적이면 안 돼. 맞아, 정적이면 안 돼. 정적을 건드지 않아. 근데 한국어 않을까? 정적 무슨 뜻이야? 정적이 그냥. 그냥 조용한 거 조용한 거? 조, 조용한 게 5초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음. 그건 사실 굳이 우리가 우리 말로만 채울 필요가 없는 거지 <웃음> 야 그치 이게 조용하지 않네 어. 아, 차에서 이것만 들어도 시끄러운데 일단 우리는 음. 우리 5초 이상 정적을 피할 방법을 찾았어 그렇지 어. <웃음> 어때? 맞죠 형? 저희가 꼭 말을 안해 하는 게 정족을 그렇죠. 아, 그렇지. <웃음>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럼 이거 안 하면 10초. 로 여기 10초? 문래 들기 없으하고 10초. 아 아니, 이상한 딜 거를... 하지 말라고요. 그럴 거면은 야 그냥 와봐. 만그정적 정족만 아니면 되잖아. 아니 뭐 저희가 양자 양심적으로 그 말은 계속 한 하겠습니다. 난 살면서 웃어본 <웃음> 적이 없어. 아왜 웃기려고 하지? 큰일 났네. 벌써 웃겨? 뭐내 뭐. 드립을 치고 싶어요. 음, 웃지 말라면 더 웃고 싶. 그냥 나참나도 청개구리 그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웃는 상인 것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진짜 웃으면 안 돼.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쓰발인데. 지난 두 달간 고집했습니다. 너가 동심과 같이 어 아이와 어른의 약간 그런 잘 보만대. 아 배고파. 그러니까. 하지만 식사를 보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진짜 그 조그만 게는. 안 웃을 거야. 정인 웃을 수가 없어요. 그 무궁화같이 나어도게 하면 되나? 이거를 한 장으로 합니나 지금. 이거를 그냥 아싸 이렇게 네 장으로 한 해버리면 한 안, 돼? 안 돼? 내 말은, 이거야. 아, 더. 너무 오랜만에 한다.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해, 천천히. 5, 6, 7, 8. 음. 아, 여기 이 손가락 안 움직이고 그냥 이게세개만탁움직여야 돼. 아, 손가락이 너무 조그마해. 그러니까 이종이 너무 조그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웃겼어 방 아니 아니, 네, 네. 이게 웃을 일 없어 응. 응. 내 자신이 너무 그러니까 너의 그 마음 속에서 이 자신이 웃기라는 걸 버려 우리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 아, 대화하지 대화. 마, 어. 대화하지 마, 대화하지 마, 해 그냥 오케이 준희 어. 응? 하고 있는 거야? 어, 하고 있는 거야 준희 때문에 애들 웃을 거 같은데 진짜 <웃음> 귀여 근데 이게 우참이 있지 않나 누가? 그치? 아여기 전체다 이거보다 승관이 티비 진짜 힘들 거야 소리가 그래. 진짜 미안한 거 같아 근데 인천공항은 우리 그때도 인천공항 갔었잖아 어 할지.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제목이 뭐죠? 아 가자 잡자 가자 잡자, 잡자. 진래 <웃음> 헐래 에잇! 약간 TTT인데? 그러어 <웃음> 이게 약간 그림이 좀 아닌 것 같아 치 TTT랑 이게 다른 거 없으니까 딱히 재미가 없지 어쨌든 재미있으려 하고 하나? 그러면은 음.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다, 사, 다 사고 다쏠 테니까 이거 없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이거 이걸... <웃음> 진짜 절하하시구나 아, 우리 그냥 시키자. 그래, 5초 지키자 그래 음... 어... 5초 어이 어떻게? 이 이거 어거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계속,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같은데. 네. 아, 아, 어 이거 어떻 이거 이거 어 이거 어이어이어 이거 어떻 이거 거어게 이거 어떻이게 근데 5초, 5초. 우리 진짜 지금까지 5초 슛은 적이 없어 어, 나 근데 진짜 나 근데 <웃음> 조금 나... 힘들 거야 어나 근데 좀 오늘 힘들 것 같긴 하거든 그래도 응. 잘 해볼게 응. 내가 근데 평소에 말이 많은 스타일이야 너? 어? 적지도 아, 않은데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근데 5초 이상을 아예 쉬지 않고 말하는 건좀 많이 힘들 것같아 힘들지 아. 이거 모두한테도 힘들지 아아아 어. 아, 아. 아, 아.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게 재밌게 하겠구나 조그마한 정적이 아, 느껴지면 그래. 다 말해야 돼 응! 기침을 하든지 응! 하든지 어, 뭐라도 아, 해야 돼아 이거? 좋다 등산하고 싶었는데 뭐, 올해 촬영했던 고잉 세븐틴 중에 제일 색다른 어좀 특이해 아무 말 대잔치 해볼래? 가는 동안 진짜 그래? 요응형은형 뭐, 평생 살면서 가본 산 중에 어느 산 이제 기억이 나고 나? 오산? 없는 거 아니죠? 절대 안해 오늘은 뭐 있어? 난 용산 최하영, 꿈이 뭐야?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거 같아 너는 꿈이 뭐야? 나? 응 나는... 기드래곤 음. 응. 뭐는 꿈이요? 난유드래곤 이거 도돌이표 왔잖아 어. 도돌이표 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아 진짜? 돌아가서 가다가 왜그 1, 2 나뉘어져 있잖아 1, 2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타이밍에 2번으로 말, 가는 거야 웃, 세, 웃게 생각하지 마 방금은 음. 약간 헛웃음 끝내야 끝내야 아니, 네네 하잖아, 끝날 때 얘기하자 네 말도 좀 네가 말을 하자아 웃음이라고 끝날 때한 마디 할게 응야 음. 언제 다 해? 금방 칠울거 같은데? 금방 아 접을. 내가 내가 접을 줄 알면 더 빠를 텐데 내가 네. 그냥 배워볼까 너한테? 아니 무슨 이걸 미친 듯이 많이 만들어요 나오래돼서 제일 스트레스 많아 지금. 나 옷에 수가 없어. 저를... 아 나도. 내가 고작 이걸 못 부른다고? 우리 오 방송 포기해서. 준영은 뭐 하는 거야? 무광 꽃피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 어. 응. 가사람이 없어. 한 번. 그러니까 무광 꽃피었습니다 한번 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그 음. 팀이가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우리랑 준영 형도 접어. 접줄 나봐. 이 나봐. 알려줄게. 아 종이 약을 접어. 접는 게 되게 힘들구나. 접는 방식이 너무 어려아 네. 아니, 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리니아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진짜. 다 어려워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럼요. 저희 데뷔 직전이었어요. 직전에 거예요. 잘 되자고 초였나? 1월일일 일월일일에 어. 1월 다 같이 갔었어요. 그때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을 건데. 그때 확실히 느꼈어. 다시 나눠야지. 응. 아 근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게 너무 약간... 겨울이었고 추고 어, 땅이 미끄럽고. 땅이 여름. 미끄러워서 힘들었지. 어. 여름엔 괜찮아 할만해. 아 어, 여름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아 근데 그, 진짜. 그때 진짜 잘 되자고 거기 청계산에 올라갔던 게 진짜 기억이 나다 그런... 좋은 기운 딱 받고 잘 됐네 아 이게 웃음 나올까 봐 애들이 부른다네 그냥 자